아잉. 네, 나 갈게, 공. 네, 네. 원반 할까? 아유, 쁘다 원반 아유, 할까? 진짜 예쁘다 아, 되게 너무 잘해. 저기 쫙 들어가면 좋겠네. 원반 할까, 원반? 아, 이뻐. t what y o u e d o i n 전문으로 해서 계단 이용할 신기해? 안세요 <웃음> 네. <웃음> 갈게? 공? 응. 원반 할까? 아유, 원반 할까? 아우, 게 아, 너무 잘해. 저기 딱! 조금. 원반 할까? 원반? 아, 뻐 아이, 아유, 아이 아유. 원반! 아이, 하이. 원반! 아이, 음. 원반 하라가 하자. 원반 해야겠네. 아, <웃음> <웃음> 어, 예뻐라! 다, 다사진은 보셨어요? 아요 네, 제, 제, 네 제, 맞아요. 제, 제, 맞아요. f oh. o oh, a d y s o h s t a r don't stop now. It's an experience of oh. how oh, w r e safe and a l h oh. e oh. e oh. oh. 오 사진 너무 예쁘게 나왔다 철준이 으아야! 그쵸? 루아야 <웃음> 삐? 어, 원반? 원반? 어, 장난감? 공, 공, 공. 공? 어? 호수공어? 응. 어머, 귀여워, 귀여워. 왜 뽀뽀 하는 거야? 놀 거야? 아유, 귀여워. 귀여워. <웃음> 어, 어머, 귀여워. 어머, 어머. 남자예요? 예. Yeah. 너네 남자끼리 왜 이래? <웃음> 아이피아 세 세상에 이걸고시고 ...잖아요. 그러면 유기견, 유기묘들을 위해서 자동차를 아예 딱 배치를 하고 저희가 기사까지 신청만 바로 하면 24시간 내로 어레인지를 바로 해줘서 도와주는 도움을 해주면 어떨까 자동차 회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니 t you.